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염지호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고려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하면서 고려대학교의 인재상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총장이 되려고 하는가 했을 때 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 졸업생들이 어떤 인재가 돼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는 사람들을 키워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총장을 하겠다 이런 생각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21세기형 인재는 20세기하고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그 우리의 인재들이 20세기의 패러다임으로 21세기를 준비한다고 라 하면 은 백전백패하실 겁니다 요즘 청년 실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산업구조가 마치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달라진 것처럼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20세기는 대량생산체제로 제조업 중심의 사회로서 한 100년 정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또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주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는 가운데서는 대기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대기업들이 전체 고용에 관계되는 하천기업까지 포함해서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7, 80%를 고용을 차지했던 것이 20세기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21세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마 20년, 30년 뒤에는 대기업이 고용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10%도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10년 전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래학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모든 제조업의 물건을 다 만드는 데에도 현재 노동력의 10%만 있으면 된다 좀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 갖고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 1960년대에 우리나라 농, 농업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농업 종사 인구가 70%에 달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농업종사인구가 70%에 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쌀이 모자라서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해서 쌀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배급쌀을 먹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앞으로 40년쯤 후에 농업생산 인구가 현재의 10% 이하로 줄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1960년대에 70%에 달했던 농어촌 인구가 2005년에 6%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농업하는 인구는 6%대입니다 1960년대에 대학을 진학했던 대학 진학률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대로 80% 가까운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60년대에는 6%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20세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불일치,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더 이상 우리가 화이트 칼라를 키우지 않는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을 키워야 되고 어떤 면에서 조직 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문제를 잘풀수 있는 문제 해결형 인간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제가 그 취임식 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21세기에 필요한 지성은 20세기와 같은 지성과 전혀 다른 형태의 지성이기 때문에 개척하는 지성을 키우겠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데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벤처가 성공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개척정신입니다 스탠포드 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휴렛앤 패커드, 애플, 구글 다 팔로알토 스탠포드 지역에서 그라지, 주차장에서 시작한 개척정신을 가지고서 만든 것입니다 1849년에 금광이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발견이 돼서 동부에서부터 역마차를 타고 여러 가지 인디안들의 공격과 어려움을 겪어서 개척하는 정신을 가지고서 와서 금광을 캐서 거기서 벤브아메리카 같은 금융기관이라든가 철도 회사라든가 유통 회사들을 만들어서 캘리포니아가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의 뿌리가 아직도 샌프란시스코의 축구 선수들을 49ers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849년에 금광을 발견해서 대륙을 횡단해서 온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실리콘밸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대기업에 취업 잘하는 학생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갔고 이제는 오히려 수렵사회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가 먹잇감을 위해서 찾아다녀야 되고 수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사교육을 받으면서 완벽하게 잘 준비된 학생들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많은 변화를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석이 되는 아이들, 원석이 되는 학생들을 뽑아서 이 학생들을 대학 4년 동안 뛰어난 인재로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를 들어오는 학생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저희가 인재개발원을 만들어서 4학년 때 경력개발센터라고 해서 취업을 잘 시키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유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또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부총장을 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 China Global Leadership Progra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20년, 30년 뒤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중국어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개인적으로 스펙을 쌓으면서 중국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100명씩을 중문학과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만 대상으로 뽑아서 수업료와 생활비를 다 대주면서 8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중국어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00명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수료식에 가서 봤더니 신소재공학부 학생이 전혀 한마디도 못하는 학생이 8주 훈련을 받고 났더니 인민대학 총장의 앞에서 수료식때 같이 있었는데 가장 발음도 좋고 5분 동안 원곡 없이 스피치를 했습니다. 더 잘하는 학생들, 더 원하는 학생들은 또 저희가 방학 동안 겨울방학 동안 4주 동안에 또 지원을 해서 중고를 시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스페니쉬 일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 만들게 된 SK관은 SK미래관이라고 해서 백주년 기념관 반대편에 저희가 만평 가까운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는 강의실이 없습니다 전부 다 15명 정도가 들어가는 토론방으로 되어 있고 또한 층은 한 100개가 되는 혼자서 노트북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고 작성해서 다시 모여서 토론하는 그러한 방으로 24시간 개, 개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미래 교육관을 만들 것입니다 그 모델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가운데는 푸드코트가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고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대학원 조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지식을 생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미 MIT나 스탠퍼드 같은 데에서는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대학에서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주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책을 보든가 선생님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미리 보고 와서 수업 시간에는 토론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서 뒤바뀌어진 강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하고 21세기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21세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객관적인 형식질을 가리키는 것만으로서 뛰어난 인재가 될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암묵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재화된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이 뛰어난 프로페셔널들이 됩니다 그동안에 대학은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육에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에듀케이션의 어원은 이디우스라는 영어에서 나왔는데 이디우스가 에듀케이션이 됐는데 이디우스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을 하는 것이 많이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디우스는 빼낸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탈런트 능력을 얼마나 많이 빼내주는 건가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핵심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을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원석과 같은 학생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빼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고민하고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새로운 집행부가 완벽하게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과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방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들을 고려대학교에 보내시게 되면 분명히 4년 뒤에 커다란 변화를 관찰하게 될 겁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총장이 되기 전에 캐치프레이즈를 KU, The Future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때까지의 주입식 교육은 버려야 됩니다 고려대학교가 미래를 만들 겁니다. 고려대학교가 미래를 열어갈 겁니다. 고려대학교가 미래를 개척해서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고려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맞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다른 대학들에서 쫓아오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제 변화하는 고려대학교에서 첫 번째 학생들로 자녀들 그리고 또 신입생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대학을 21세기의 새로운 대학 교육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만장하신 여러분들께 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발견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